오늘 캠핑은 주말 캠핑으로서 뒤지게 막히는 강서구와 김포 쪽을 돌파해 강화도를 개척하는 다소 도전적인 성향의 캠핑이 되겠다. 이번 일정의 원래 목적은 지난 덕적도 선캠핑을 함께했던 길태영의 개업식장을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김포라는 지리적 위치상 그냥 단순히 개업식 때문에 갔다 오는 건 거리적인 메리트가 없으니 캠핑에 대한 부분도 일정에 양념으로 첨가했던 것이다. 게다가 NC750대부터 종종 함께 다녔던 영님도 캠핑에 함께한다. 정유지에 도착했다. 여기는 김포 장기동에 감성족발 어, 저 북쪽에. 아, 그쪽, 저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아, 회의, <웃음> 얼마나 걸려요? 2시간이요. 두 2시간? <웃음> 고지엄 모토캠핑 파트너인 영림도 도착 아, 도대체 파트너 못 그동안 맛보던 기존의 족발에서 탈피한 양념 족발이란 컨셉이 특이했다 <웃음> 준비됐나요? 이제 본격적인 준비됐다. 캠핑을 위한 여정이 시작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강화도 내 대부분의 노지가 폐쇄되었고 그나마 남은 동막해변은 유료인데다가 난민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 사선책은 민모르 해변으로 가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다른 노지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대부분 몰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해변에 일단 들러보기로 했다 가장 불편한 부분은 도로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캠핑구역이다 여기서 캠핑하는 사람들은 잠자는 것은 포기하는 건가 싶다 비용은 소형에서 대형까지 만원부터 3만원까지 받는다고 한다 사실 이런 이유로 나는 이번 캠핑에 기대감이 없고 반대로 어느정도의 불편함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있었다. 너무 완전히, 빽빽하죠? 완전 대판이네 여기. 못먹으면 싸네. 완전히 더 싸네. 바로 민마루로 가볼까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냥 거기서 자리 잡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5시 반인데. 또 어디 사람 많은 선에서 봐 봐. 5시 아무 절대 아니면은 봐. 안쪽에 이렇게. 민머르 해변 민머르 해변에 도착했다 동막에서도 꽤 걸리는 거리다 봤나? 어? 주차비를 받나 봐요? 주비를 봤나 봐갈 데가 없나, 오죠 <웃음> 아유, 춥고, 씨, 멀고 <웃음> 전날보다 기온이 7도가량 <웃음> 내려가서 주행풍에 몸이 추워졌다. 안 그래도 추운 마당에 바람도 많이 분다. 우린 여기에 자리 잡기로 했다. 생각보다 인파가 빽빽하지도 않았고 좋았다. 대비해서 강연번호도 구비해야 하는데.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자리가 비어 있었던 이유로는 밀물시 물에 가장 가까운 위치였다는. 하지만 새벽에 1m 정도 간격을 남기고 침수되진 않았다. 기온이 내려간 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 지금도 추운데 새벽에는 견딜 수 있을까? 편의점이 두 곳이나 있어서 보급품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 장작도 편의점에서 샀다. 아침에는 딱 저기 불속 있으면 나오기 싫어. 을 든든하게 먹고 와서 밤이 오, 되어서도 오, 그다지 오, 허기가 없어서 간단하게 군만두를 해 먹었다. 어이 어이 어정 뛰네 씨빗 아니야? 아니 여기, 여기. 몇개 남았겠지? 아이 씨 몰라 씨 어떻게든 대응하겠어 네, 어떻게든 되겠지. 남 남는 대로 라면 끓려때지대체 아아. 미리 해가지고. 하나, 리리. 둘, 응. 셋. 나이스. 이야기 하던 도중에 갑자기 헤루질까지는 아니고 탐색 정도만 야, 엄청 해보는데. 저기서 <웃음> 아니 여기 돌이 되게 특이하네. 무슨 뭐 암석 뭐 뭐야 뭐태적층 같이. 그래, 이거 혹시 알아? 지라도한 마리. 그렇게 순순히 낙지가 날 잡아 잡수수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물에 안 들어가고 저러고 있는 거 보면 갯벌이 질퍽한 뻘이 아니라 단단한 토질이라서 뭐가 더 없었던 음, 음. 모양이다 돌도 돌이고 이 뻘이 그 보통 그 질퍽질퍽한 뻘이 아니고 응, 진흙이야 그냥. 응, 되게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게 없나봐요 많이 낙지건 뭐, 뭐건 그런거 같은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뭐라... 아침 이거 스위치 고장났어요? 응. 옛날에 물로 씻어도 된다고, 다이가 응. 그래갖고, <웃음> 물로 씻어도 되는데, 그다음부터 안 돼. 물로 씻, 씻다니요. 지저분하니까. 물로 씻으면 안 되지. 버너를 물로 씻으셨다고 한다. 나에겐 토치가 있으니까 크크크크크. 라면을 끓이고자 한다 이번 캠핑의 음식은 정말 단촐하고 미니멀하다 화로에 그 흔한 삼겹살조차 굽지 않았다니 사골 우어지국 먹었는데 왜 기름이 뜨지? 이런 안, 안그뭐 아니 그안안 해도 돼? 그래도 저그뭐 가루 분말 같은 거 이렇게 있던데? 뭐가? 그거. 어 물이 모자라. 물이 모자라? 나도 <웃음> 모자란데. <웃음> 왜, 왜 그렇게 됐지? 그걸 두개타 가지고 모 그만큼 모자란 거 같아요? 내 의자는 설치하려고 보니 갑자기 망가져 있어서 탑박스를 테이블 겸 의자 겸 쓰게 됐다 <웃음> 염려했던 대로 역시 새벽엔 추웠다 커피도 마셨고 이제 정리할 시간이다. 각자 갈 길이 멀다. 어디서요? 1.6km 그럼 여기서 어디 들어갔다 나올까요? 여기 GS25 있는데 저 골목 안으로 GS25 저그 안으로 있어요 거기 갔다 갈까요? e s 2 5는 어디있고 7-11이 나온다냐 뭐가 됐건 일단 여기서 음료수 하나씩 마시고 이제 각자의 길로 가야한다 이제 갈림길 나오면은 이제 각자 가는거예요 사을 달려 서로 무사히 복귀하였다고 한다 밤에 사진을 몇컷 찍었는데 망할 놈의 트로이 목마바이러스 하드디스크 안에 사진 파일이 몽땅 잠겨버렸다 그나마 폰에 옮겨놨다가 남겨진 사진